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비그 자체의 조상재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애들 수업 끝나고 보내놓고 혼자 빈 교실에 남아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요. 어, 사실 애들하고 영상을 같이 찍고 싶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사실 저는 이제 2018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이제 푸는 영상을 제가 작가님께 보여드리, 보내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아무도 음. 관심도 없을 것 같고 LN 3분의 2를 집어넣었을 때임도함수가 0이 나온다는 말이 될 테니까 어 그래 가지고 어, 영상 콘텐츠를 바꿨습니다 네. 과연 공대생 출신 어, 수학 강사는 뭐하고 물을 것인가 네. 그걸로 콘텐츠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학교 어 동아리 방에 있는 연습실에 가서 어 제가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네! 연습실로 도착했습니다 어 요즘은 진짜 어 지금 이렇게 늦게 오든 조금 더 일찍 오든 어 월, 화, 수, 목, 금, 요일은 항상 이렇게 연습실에 와서 12시 반 저희 집 가는 막차 끊길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가는 게 진짜 일상인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 이제 아티스트 빙리그 출연진 분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 사이에서 이게 경쟁이잖아요 저도 그 사이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 주변에서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아직 제 친구들 중에 대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저희 학원 학생들도 다 시험기간이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진짜 동기부여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험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하고 제대로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미명하에 굉장히 재밌게 노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때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 거예요. 신나는 노래를.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권영훈이라는 고등래퍼 분과 길이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 분께서 작치 어, 작업을 하신 생김대로 살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감명깊게 들어서 꼭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남의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사세요. 저도 너무 남의 말 듣지 않고 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네 약속했죠? 네 그러면 생긴 대로 살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난 누군가처럼 그때도부질져버 got three, the mill, a s p i r t on the mirror My shanglet's s w e t n d light 좌로 우린 무빌라면 여여여여여 난 영화 보는 기분 나를 에어 청담에서 매급받아 요즘 그렇게 썰어 쳐다보는 눈앞에서 눈웃음을 지어버린지 내가 No thanks, i 기 a cat. 핑크색이 안 해. 넌 벌써 위에 꿈을 잡아. 넌 누굴 위해 살아? 방송할 땐 귀찮아서 메이크업을 하네.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 가이어트 안 음악하기 싫을 땐난 그냥 부 제 a k e me to t e a s e cold or i t 누가 서 있어? 뭐생그 t s i n 어디에 있어도 나날보에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에. 번진 화장을 너무 치료해. I'm in the time, 때도 아름답지. 그게 너라서 그래. I wanna be like, be like, got t e l like, i g be like. 그럼 너 어디서 전부 누군가가 된다면 생긴대로 살아. 뻔뻔일지마. 그냥 우린 생긴대로 살자. 누군가에 누구처럼. 파. 매일 그 업을 하네 햄 버거는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 하네 음악 하기 싫을 땐난 그냥 부업을 하네 누구 누구처럼 살빨 난 그냥 생긴 멜로사로 이거도 멋진 걸 쟤는 너무 멋진 척 나는 너무 조상체 나는 너무 조상체 나는 너무 조상체 야야야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 알아서 할게 너는 나내말 듣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너대로 살아 나는 나 알아서 할게 너는 나내말 듣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나는 잘생 대로 살아. 넌 그냥 나를 따로. 쟤제 너무 느끼가고쟤 너무 매력 없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눈치 절대 안 봐. 날 생긴 대로. 내가 틀렸어도 나는 상관 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진짜 멋진 걸. 감히 틀렸어도 나는 상관 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진짜 멋진 걸. 네! 연습실에서 재밌게 놀고 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노래 진짜 재밌죠? 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머리를 다 넘겨버렸어요 <웃음>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에 대해 많이 아셨을 것 같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이 아티스트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정말 끝까지 후회 없이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고요. 어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해 주실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음악을 업으로 계속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는 저에게 어 여러분들의 한표한 표가 아니면은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돼요. 어 그래서 혹시 제가 노래를 계속하는 것을 보시고 싶으시고 제가 좀더 좋은 기운을 얻어서 다른 분들한테 퍼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를 응원해 주시면 어, 주신 사랑 항상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재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